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틀을 깨는 등불의 빛 골드디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채널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음뭔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제가 제 초심에서 솔직히 유명해진게 어, 철학 계속 내, 내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였거든요 혹시 여러분 혹시 물의 그 뜻을 아십니까? 일단은 물의 뜻은 물수네 마법 천자문을 보고 솔직히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에이, 아무튼 어, 물의 그 근원을 보면 왜 어, 여러분도 과학 실험 해보셨죠? 네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물은 뭔가 열을 가해서 달가면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은 그물 자체는 좀 사라지는데 네 어, 수증기가 돼서 네, 증발을 하잖아요. 네. 저도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 무엇이든 저는 내내 배우고 배우고 배우고 하다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 생각에 그 이거를 좀 무게를 좀 떨친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내 50%가 있기 때문에 딱 떨치는 거의 50%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머지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네좀 뜨겁니다 여러분들께는 아직 제가 밝혀드리기가 좀 부끄럽네요 나도 사람이잖아 아무튼 그래요 그만 알고 싶고 여러분들이 볼때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대충 댓글을 통해서 네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와 VR챗의 네, 본질이 원래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대화에요 대화가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한다? 글자라도 써야죠. 네네. 그렇게라도 대화의 창을 일단 열어요.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자기가 불가능한 거는 최대한 배제를 시킨데, 그 본질은 제발, 네, 어, 험으로 변질시키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VR챗에서 살짝, 솔직히 무리할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무리를 안 하는 이유가 내 네, 거기에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주 목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그대로를 쭉지키합니다 역시 제 유튜버도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생각의 틀 그런 거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게또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쭉 밀어요 그것도 역시 내가 볼 때는 귀여우니까 그분이 볼 때는 뭐 자기가 안 귀엽대요 네나 자신이 볼때내 모습하고 남이 볼때내 모습 그 중에서 무엇을 골라라고 한다면 난내 자신이 보는 내 모습을 한 10%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을 80% 저기 그 선배님이 보는 내 모습 한 15% 해서 10%로 왔다갔다 해요. 네 그러면서 저는 또자성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네 텐션이 좀 내려갔네요. 네 아마 이 상태로 쭉 유튜브는 왠지 할것 같고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